여기는 댄싱 카툰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지금 첫 씨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, 가발이에요 <웃음> 우리 컨셉이 조금 너드한 그런 컨셉이잖아 진짜 미국 하이틴 영화에 나올 법한 너드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연기 폈다, <받았대. 웃음> 아, 너무 할줄 몰랐어. 연기 전대 아까 했어요. 혹시 꼬국집 <고국수> 좋아하세요? <웃음> 아, 진짜 아는한 초코맛. 음, 맛있게 드세요. 여러분, 특별히 D6의 원필님이 함께 해주셨고요. 혹시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좀 했는데 봐주시겠어요? 어휴. 아, 힘들어. 거. 내가 말도안 끝났는데 밥 먹자고 했는데 가버리고. 짜증 언니들. 가우리고 <한번 웃음> <이런 거. 웃음> 내가 이렇게 이어냈 거의. 제목까지 살려 과연. 어, 먹는구나. 진짜로? 눈치니언니. 진짜 오랜만에. 알 먹었다. 진 먹었대요. 먹었 먹는 거맞요 아, 근데 어, 어, 거 진짜 음식은 맞아요. 은기는 드는 맞지? 괜찮아.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뭐. 아, 맞아요. 컴백 전에. 맛다 <목소리가> 뭐 이런 어? 토끼 어, 지금... <웃음> 전화... <웃음> 무서워. 난 토끼야. 토끼씨입니다. 지형토끼. 형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인사해줘. 자손한번 드시고. 네, 안녕. <웃음> 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.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만화 같은 거지. 한 편의 청춘 만화. 춤추면서 만난 우리의 인연, 마치 만화 같은 청춘 만화 같은 인연. Dancing Cartoon. 되게 뭔가 상큼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? 이 노래가 또좀 약간 내적인 좀 댄스를 유발하는 곡이기 때문에.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냥 좀 여러분들이 되게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 삶을 이 dancing carton 이춤춘 청춘 만화를 만들어 가세요 <웃음> 어 뒤에 우리 댄서들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좀 제가 막몸팀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이렇게 춤을 추는 걸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뭔가 우리 러블리들은 우리 볼빨간 사춘기가 <웃음> 춤도 추고 참... 뭐 이렇게 할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. <웃음> 예쁜 척하는 짜란! 오늘 완벽한 투나 <웃음> 투나이 이게 포인트를 줬니 부끄러워 아무튼 기대해도 좋아요 okay. 저는 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 댄스! <웃음> 아까 그 남북토끼 있잖아요. 남북토끼랑 도착한 곳이 샌느강이었던 어... 거예요. 근데 여기? 원필리에 있는 거죠. 아까 막 밀쳐냈잖아요.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? 받아주는 거야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뮤비 주인공은 토끼 씨야. 레이아아안 보여. 저가내 끝났지 뭐. <웃음> 신스틸러지 <웃음> 안녕하세요. 데이식스 원필입니다. 어, 저는, 어,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김지영 씨가 좋아하지만, 어, 저는 잘 모르겠는? 뭔가 근데 여지를 남기는 그런 사람인데 되게 나쁜 애인 것 같아요. 어, 재밌어요. 재밌는 것 같아요. 네.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는데,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촬영하면서 계속 듣는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어,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. 댄싱 같은 화이팅! <웃음> 아, 일단 오늘도 역시 새벽 늦게 끝났고요. 댄싱 같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 미있게 촬영한 것 같아요. 같은 뮤직비디오도 재밌게 즐겨주세요